시작하죠. 어, ppt가 조금 이상 있어서 잠깐 좀 다시 좀 작업 좀 했어요. 원래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의 오답률이나 정답률 같은 거좀 보고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또 시험을 안 보셨어요. 뭐 바쁘시고. 어, 핵심 키워드 정리도 있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심기일전에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공부할 거예요. 내용정리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할 거고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더신길점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가능한 많이 참여해줘서 이걸 제출을 해야 답안 제출해야 제가 정답률오답률을 보고서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네 이질문을 많이 어려워하네 그래서 그걸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김포 원장님께서 제주도 분들이 너무 많이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다고. 네. 제주도 분들 반가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어, 어색해요. 네. 어, 저 제주도 너무 좋아요. 제주도. 어, 틈만 나면 제주도 너무 가고 싶은데 요즘 바빠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오름들 제가 거의 많이 가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골프도 좋아해서 많이 좀 다니긴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 제주도 가서 저를 좀 보게 되면 네, 인사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어, 사인 한번 해드리고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드릴 테니까 네, 제주도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문제 보죠 1번에 자 26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법률상 가격공시 법률상 틀린 거 보네요 보죠 자표준형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 이렇게 났네요 기준일은 이게 표준이든 개별이든 상관없이 공시 기준일은 기준일이니까 매년 언제 1월 1일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 쓸수 있고 적정한 실거래가는 최근 거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공시지가를 쓸 거냐 이때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 시직의 기타 시직의 기타 사정보증 없다 중요한 거고 자 개별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맞죠 가격 비준표로 개별을 결정하는 거죠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비준표가 만들어지고 얘를 바탕으로 개별을 산정한다 맞는 얘기고 자, 여기서 표준주택 나왔네요. 자, 근데 공동주택이 나오면 언제나 바로 떠올려야 돼요.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단독에서만 선정하는 거지 공동에서는 표준이라는 주택이 표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거지 공동주택에서는 표준 공동주택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동이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표준 개별과 관련은 없다.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공동이 나오면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에서 지 자, 아니, 표준지 공시가와 표준주택가격은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 거죠 이의신청은 언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때 누구에게 되느냐 이 표준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해야 돼요 국장 국장. 개별이 나오면 시군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번 문제 풀어봤고 자 1번은 공동주택 나오면 딱 안테나 세워서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제주도 네 제주도 네, 열심히 제주도분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요 자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 30회 나왔네요. 좀 최근 거네요. 자, 보죠. 자,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이의가 있는 이렇게 이의 신청이 나왔어요. 이의 신청 나오면 항상 두 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자, 언제부터 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렇게 딱첫 번째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누구에게 이의 신청할 거냐 공시 의무자에게 한다. 이게 표준에 대한 이의신청이니까 누구에게? 국장에게 맞네요. 두 군데가 맞아서 맞는 지문이 된 거고 자두 번째를 딱 지문 봤을 때딱 떠올려야 되는 건 국가지자체 업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가지자체 업무니까 이게 표준에 대한 업무 나왔으니까 표준이면 그 업무 여기에 개별이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국가지자체 그 업무 맞죠. 자 그리고 표준지공식관 할까? 감정평가 법인 등이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당연히 표준지를 기준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세 번째 보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렇게 나오면 딱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표준으로 선정됐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표준지로 선정됐다 그럼 표준 가격이 있겠네요 그럼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볼 거니까 개별을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볼 거니까 이걸, 이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니까 별도로 개별을 결정공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30회에 나왔던 문제의 포인트는 표준으로 선정된 경우라고 나오면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4번에 보죠 자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데 이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했대요 변경이 나타났대요 가격이 변경됐대요 그럼 다른 날을 정해서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날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 날이 언제냐를 이제 확인할 때 일단 보죠 시군구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개별 시군구는 개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연결은 맞죠? 시군구가 이 개별을 다시 결정공시할 텐데 여기 보니까 지라고 나왔네요 지 자, 그러면 토지는 언제냐라고 할때 아까 암기 코드가 개별적으로 주지사에 갔더니 고기의 육질이 끝내줘요 자 그래서 여게 지니까 지면 언제? 7월 1일. 이 날은 7월 1일이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7월 1일까지 우리 연습해놔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이유 이렇게 나왔네이유 있는 자 이렇게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 이유 신청 나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 하느냐를 봐야죠. 여기 보니까 개별의 이유가 있대요. 그럼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맞네요.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인 거고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이 연습을 해야 돼요 최근 10년 것만 정확히 다 모든 지문을 풀어낼 수 있으면 무조건 맞을 거니까 연습하시고 한 문제가 100% 나온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할 그런 가치가 충분한 문제의 유형이에요 자두 번째 풀어봤고 세 번째 보죠 자세 번째 1번 지문을 보니까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국가지자체 어떤 업무겠냐라고 나오면 봤더니 개별 이렇게 나왔어요. 개별 나오면 무슨 업무? 과세 등의 업무 맞네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국가지자체 업무 이렇게 나올 때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표준 나오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국가지자체 등이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진단고 있는 표준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죠 얘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니까 표준지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가격을 정하는 원칙인 방법이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지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정한다 라는 건 맞는 지문이고 자 3번에 보니까 또 국가 지자체의 업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표준이 나왔어요. 표준 표준 나오면 무슨 업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연결이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감정평가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으로 자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대요. 역시 무슨 방법을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뭘 기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가격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법 셋다 비교 방식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개별 공식가는 하나, 둘 이상의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얘를 기준으로 한 뭐를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을 결정한다. 라는 거죠. 하나, 둘,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여 만들어진 가격 비준표를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순서가 표준 가격 비준표 개별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까지 풀어봤고 4번 보죠 제주도 반가워요 네, 제주도 우리 원장님께서 제주도 꼭 응원해야 된다고 성함도 말씀해 주시는데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네. 자 4번 보죠 2 0회 나왔던 문제를 보죠 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으로 오른 거 보죠. 표준지 공시가. 자,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라고 나왔어요. 자, 표준지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소지 중에서 여러 개의 필지가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이 중에서 대표성 가진 토지를 표준지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된다 지표가 된다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한다 토지 거래할 때예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 시장에 지가,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의 가격이 있어야 나머지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가격의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토지거래할 때이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머지 가격이 산정된 거니까 얘의 기준이 된다 지표가 된다 맞는 얘기고 자 디귿을 보니까 국가지자체 업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표준이 나왔는데 여기에 과세 등의 업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 업무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또 여기에 주택의 산정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일어나야죠 표준지는 토지니까 두 군데가 틀렸고 자릴 보니까 자릴 지문은 감정평가업자가 뭐를 할 경우에 기준되냐 라고 할때자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토지를, 토지를 개별적으로 뭐할 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자이 토지를 개별적으로 얘가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뭘 기준한다 표준지를 기준한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얘가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집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는 이거 총론에서 우리가 먼 옛날에 배웠던 거 집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건 표준지, 표준지 공시가니까 이렇게 공부했죠 집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성 토지는 표준지 지가 변동률 산정을 위해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는 표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표본지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표본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야 표준지 공시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를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니은이고 우리 시험에선직가변동률 관련 없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지가변동률 관련 있는 게 어떤 거가 있었냐면 복수 한번 잠깐 하면 우리 감정평가 방법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얘는 시점 수정할 때 표준지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시점 수정할 때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도 괜찮은데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토지죠 뭘뭘 뭘, 뭘 반영하냐면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돼요.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된다. 시점 수정할 때. 시점 수정할 때 지가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지가 변동률이 나와 있지 않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디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 물가 변동률, 물가 지수를 반영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한번 나왔던 거고 다른 데는 변동률, 지가 변동률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우리가 시점을 수정할 때 지가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이걸 지가 변동률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점 수정할 수 있다 이때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때 좀 기억하고 이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뭐 8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분이고 아직 기억이 안 남았다면 아직 80점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거야. 아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네, 농담이에요. 자, 32에 나왔던 거 보죠. 우리 32의 문제 보니까. 자, 국장이, 국장이 표준 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자, 국장이 하니까 표준 맞네요. 국장이면 표준. 자, 국장이 주택을 직접 조사 가격을 직접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누구에게 의뢰한다?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이게 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면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둘 이상이죠. 반드시는 아니고, 둘 이상에. 자, 두 번째 보니까. 국가지자체 업무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 나오면 여기에 표준 나오면 무슨 업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맞고 자, 3번에 보니까 표준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자, 이거 딱 나오면 또 안테나 세워야죠 일단 표준인데 여기에 단독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동이면 만약에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데 자, 표준이가 맞는데 선정된 아까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볼 거니까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건 뭐구제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건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정된 거면 표준가격을 개별로 볼 거니까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4번에 보니까 자 보니까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요 쭉 보니까 국가지자체 이렇게 자 그러면서 무슨 업무냐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개별이니까 얘는 무슨 업무? 과세 등의 업무 맞네요 과세 등의 업무 근데 공동은 세금을 내긴 해야 돼요 우리 개별을 정하는 거 과세 등에는 세금을 낼 때는 개별을 사용되지만 공동은 개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정할 때 공동주택가격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이 지문과 비슷해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5번을 냈어요 자, 5번은 근데 이건 과세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자, 이유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 신청 나오면 딱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언제부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첫 번째는 맞네요 두 번째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개별 들어가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해야 된다 얘는 맞지만 공동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해야 돼요. 개별만 시군구고 표준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에게 하죠.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만 시군구에 하는 거지. 표준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일 때 한번 생각해 볼때 정리하면 개별은 세금 부담금 사용료니까 세금,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 개별이죠. 근데 공동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공동은 개별이 없으니까 과세 등의 업무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모두 다 과세 등의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건 별도로 이의신청은 무조건 이의신청하는 사람은 공시의무자에게야 해 돼요 개별은 무조건 시군구 표준표준 공동은 국장 그러니까 개별과 공동이 같이 붙어다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과세 등의 업무 이거 하나밖에 없는거예요 나머지는 개별과 공동이 붙어다닐 일이 없어요 과세 등의 업무에만 개별과 공동이 붙어다닐 수 있다는 라거 하나 정리하고 어, 갑자기 또 채팅창이 또 조용해졌네 아 그리고 이건 무료 특강이잖아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편하게 뭐 공부가 방해된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거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질문 있거나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28회 보죠. 28회 나왔던 거 6번 문제. 자 보니까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어 맞아요. 일단은 이따가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단은 이 질문은 패스해보고. 자두 번째 한번 보죠. 표준지의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얘가 타당하대 옳대, 옳대. 그러면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되는 거 맞아요. 타당하니까 다시 해야지. 이게 신청했는데 내용이 타당하대. 어, 네 말이 맞구나. 그럼 다시 해야지.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맞는 얘기고 당연히. 그건 이 그냥 당연히 좋은 얘기, 옳은 얘기. 3번해 보니까 시군구청장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표준지로 선정된 이거 나오면 또 생각해야죠. 표준으로 선정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표준 선정됐으니까 표준 가격이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나오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시군구 나왔으니까 또 한번 연결을 시켜 봐야 돼 시군구가 누구 개별 여기 국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원래 이 말은 안 나왔었어, 우리 시험에. 이게 안 나오고, 그냥 표준으로 선정된 이게 먼저 나와서, 이러면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수 있는데, 여기에 시군구 들어갔으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시군구가 개별이다, 라는 거. 자, 4번 에보죠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자, 표준 나왔어요, 주택인데.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은 맞죠? 공동은 맞아, 틀려? 틀려요. 표준과 공동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이 문제도 공동주택 나오면 표준 개별과 관련이 없다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하는 거고 자, 5번 보죠 시군구가 시군구청장이 개별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 시군구 개별 이렇게 맞죠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뭘 만들었다 가격 비준표를 만들었다. 누가? 국장이. 이걸 누구에게 줬다? 시군구에게. 그럼 시군구는 이걸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뭐 좋은 얘기지 이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군구가 시군구가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공시할 때는 뭘 이용한다 가격비준표를 이용한다 얘를 활용한다 얘를 사용하여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다 표준으로부터 만들어진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격비준표를 활용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이다 결국 표준으로부터 가격비준표 가격비준표로부터 개별 이렇게 산정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풀어 쓴거죠 자 7번까지 6번까지 봤고 자, 그러니까 공부만 잘돼 있으면 포인트만 잘 짚고 넘어가면 다 지문들이 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네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 이 문제 뭐 보너스로 맞을 수 있으니까. 자 쉬지도 못하고 특강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쉬지도 못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도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힘드실 테지만 힘들면 뭐 해라. 즐겨라.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만. 자, 7번 보죠. 개별이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개별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자,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거죠. 자, 보니까 세금, 세금. 여기에 부담금 여기에 사용료 그러니까 이네개는 개별이 사용되는 건 맞는데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비준표에 기준되는 건 뭐다? 표준이다 표준지점 표준지 표준지로부터 가격비준표로 만들고 자, 개별은 가격비준표로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건 기준되는 건 표준지 얘기하는 거고 개별은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렇게 결정할 때 쓴다 네. 그래요. 동차로 합격해. 어, 네. 이제 이해 된다고 선명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많이 좀저 홍보해 주시고, 황전 잘한다.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8번 포죠. 25에 나왔던 거. 자, 보니까. 자, 아, 우리. 아까 이 문제에 이제 1번을 빼고 넘어갔는데, 자, 표준지의 도로상황 이렇게 나왔는데 표준지에서 도로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내용이냐라는 게 이제 좀 암기할 게좀 제법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금방 암기할 건데 또 암기해도 또 금방 까먹어.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죠. 표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의 가격에 자, 표준이다 보니까 얘들을 공시할 때는 공시 사항이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공시 사항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둘이 거의 비슷해요. 당연히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 지가 가격, 가격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가격은 당연히 공시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토지인지, 몇 번지 토지인지, 몇 번지 주택인지 집원이 나와야지. 아니 안 외워도 괜찮아 그냥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번은 당연히 나와야지 집번집번도 집원. 나와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 표준지에 면적도 나와야지 면적. 면적이나 면적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지에 면적과 형상 자그 다음에 이 주택이 있는 토지에 이 주택이 있는 아래 대지에 역시 면적과 형상도 공시해야 되고 자, 지목도 나와야 돼요. 공시법에서. 지목도 나와야 되고, 용도 지역도 나와야지. 토지 가격 정하는 게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용도 지역도, 용도 지역도 나와야 되고, 이 주변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겠지, 당연히. 도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도로 상황도 당연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변 이용 상황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주택이죠 주택 주택이면 건물이네요 자 건물에만 있는 게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당연히 이런 거 들어가겠지 라고 자주 보면서 해석할 거고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당연히 가격을 제시하는 거니까 가격과 지번 어떤 토지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석하고 자 주택은 건물이니까 반드시 주택일 때 쓰는 게 뭐냐면 옆면적이 있어야 돼요 총면적이 얼만지는 알아야지 자그 다음에 이 건물은 언제 사용을 하게 됐는지 사용 승인이 이게 두 가지가 여기에 더 들어가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연면적과 사용 승인은 건물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토지에 연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안 써. 토지에 사용 승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건물에만 쓰는 얘기예요. 연면적과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건물에 당되는 뭐 주택에만 표준 주택의 공시사항만 뭐가 들어가 있다? 연면적 사용 승인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뭐뭐뭐뭐 들어가는데 연면적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린다 자 표준주택가격에는 뭔뭔뭔뭐가 들어가는데 연면적 사용승인이 없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택은 건물이니까 주택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만 뭐가 들어가 있다 중요한 두 가지 연면적 사용승인 이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예를 보니까 표준지에, 표준공시가의 공시사항에는 이 도로사항이 얘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겠지, 옆에 도로가 있냐 없냐,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이런 걸 얘기해줘야 이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구나라는 걸 알아들을 거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함된다 근데 이 포함된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 외울 외울 정상이면 더 중요한 거 다른 거 외워 다른 거 우리 부동산의 표준산나 분류 이런 거 토지의 분류 매번 나오는 거 그런 거 완벽히 공부하고 또내 네, 그걸 완벽히 했다면 공법 공부해 공법 공법 그 다음에 다른 거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이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8번 보죠 자 국장은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어, 어렵겠네 옳은 거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 어려운 문제죠 자 보죠 자, 국장은, 국장 나왔는데, 용도 지역 건물 구조는 일반적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 주택 중에서, 단독 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 일단 단독의 표준 맞죠? 표준 나왔으니까 국장 맞아요. 맞네요. 이 연결이. 표준은 국장. 단독에서만 표준. 일단 맞고 연결이. 자, 매년 공시 기준 현재, 1월 1일 현재, 적정 가격을,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얘를 공시하는데, 보니까 어디에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왔네요 국장이 하는 건 누구의 심의? 중앙 이렇게 나와야 되네 얘가 틀렸네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국장은 표준 표준은 단독 국장이 하는 건 어디? 중앙심의 시군구는 시군구심의 국장이 하는 건 중앙의 심의 이렇게 틀렸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예요 우리 질문 중에서 연결이 많죠 하나 둘, 세 개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 이걸 좀 찾아봤어야 되는 거고 자, 보니까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 주택 나왔죠, 주택 주택 주택 나왔어, 주택 공시상이 뭐냐? 많죠, 많은데 이런 거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세, 내용연수 이런 건안 들어가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안 해왔는데 라고 할때 중요한 건 뭐다? 연면적 사용성이 들어가야 된다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출제가 이걸 답으로 삼기에 적당한 지문이라고 판단했다면 라 연면적 사용 승인을 무조건 썼을 거예요 어찌 됐거나 여기에 연면적 사용 승인이 없으니까 어 이건 틀린 문제라고 틀린 거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없어요 내용연수와 지세라는 건 없다 자 3번 보죠 자, 표준으로 선정된 얘가 이제 중요하죠 계속 우리 시험 문제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자 표준으로 선정된, 선정된, 표준지로 선정됐다, 표준으로 선정됐다 그럼 표준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로 본다 그래서 개별을 별도로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런데 보니까 해당 표준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로 본다 개별로 본다, 맞아야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별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공시기준일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대요. 변경 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다른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있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니까 개별 주택 나왔네, 주택. 그럼 떠올려보면 다시 개별적으로 주지사에 갔더니 고기에 육질이 끝내줘요. 주택은 언제? 6월 1일. 그럼 이날은 언제?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개별 나왔으니까 여기에 국장이 나와야 돼요 시군구가 나와야 돼 시군구 나와야 된다라는 게 틀린 거네요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거지 기준할 때 다른 날은 6월 1일이다 주택이니까 자 5번에 보니까 국장이 국장이 표준을 표준 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건 맞네요. 국장의 표준. 표준, 대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소유자만 듣냐? 아니라 이 주택과 또는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 지문이 중요한 거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는 개별을 결정공사하지않할수 있다. 왜 그러냐? 표준을 개별로 볼 거니까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9번 두 문제 나왔네요 음. 이해 완료했다 셀리님 그래요 잘했어요 자 잘했고 노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요 아직 좀 무르익지 않았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연습할 시간이 없어 연습해서 잘 부르고 싶어 진짜로 마음속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지난번에 한번 삑사리가 나가지고 제가 뭔가 트라마가 우 생겼어요 아우. 그래서 좀 연습 좀 하고 연습 좀 하고 할 거니까 좀 기다려요 좀 노래는 좀 기다려라 네, 나중에는 맨날 불러줄 거다 듣기 싫어도 불러줄 거니까 네. 우리 왕심리의 아, 강대섭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또 찾아주셨네요 열심히 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고. 네. 자, 9번 보죠. 자, 27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이의 있는 자, 이의 신청이 얘기하네요. 이의 신청 나오면 딱두개 생각해야죠. 언제부터 언제? 공시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죠.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개별에 대해가 이의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해야 돼요? 시군구에게 시군구에게 에게 이의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두 번째 보죠 국장이, 국장이 표준의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 가격을 산정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어디에 검증을 받냐라고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 이런 건 들어간 적이 없어요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기관할 때는 심의가 어디다? 중앙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앙 중앙 요게 행정자치부 장관 이런 건 우리 배운 바가 없어요.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자, 국장이 표준이라는 건 맞고 국장이 공시 의무할 공시할 때는 어디에 타당성을 심의를 받냐면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죠. 중앙이 나와야 돼요. 중앙이. 자, 3번에 보니까 국장은 공동주택 나오면 딱 먼저 떠올려야 돼요.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표준 나오면 공동은 관련이 없어요. 어디에서?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적정 가격을 주사평가한다. 자, 국장은 표준은 맞지만 표준주택 나오면 공동은 관련 없다. 공동은 무조건 공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표준 개별 관련 없다가 팍 떠올라야 돼요 네 번째 보죠 자, 이건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시음에 한번 보죠 시군국에서 공시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원래 1월 1일인데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선정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가 주택이라고 나왔네요 주택 다시 한번 개별 주지사에 갔더니 육질이 끝내줘요 주택은 언제? 6월 1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얘가 틀렸네요 6월 1일 27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나올 때쯤 된것 같잖아 느낌이 34회에 네. 개별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요? 시군구 얘는 맞지만 6월 1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은 전보를 제공하고 여기 보니까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업무냐라고 나왔는데 봤더니 과세 등의 업무예요 원래 과세 등의 업무는 뭐예요? 개별 들어가야죠 근데 공동은 개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공동도 사용될 수 있다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동은 과세 등의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별이 원래 사용되지만 공동주택은 개별이 없으니까 개별도 과세 등의 업무, 공동도 과세 등의 업무 그래서 답은 5번이 오른 거죠 좀 어렵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어, 이렇게 오른 걸 구하라는 건 어려운 문제죠 어렵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거 하나 풀려고 막 꼼꼼히 막 5분 시간 들여서 풀면 안 돼요 그냥 딱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먼저 넘어가서 제법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제도가 물론 이제 공부가 딱 정리되어 있으면 딱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눈에 보이면 쉽게 풀리는데 안 보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숨겨 놓을 경우에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다른 거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천천히 꼼꼼히 한 번씩 연결을 따져 보는 거예요. 마지막 33회 보죠.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재수없게 나왔다. 좀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죠? 자, 1번에 보니까 국장이 국장이 이렇게 나왔고 표준 이렇게 나왔네. 연결이 맞고. 자,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는 국장이 직접 결정하지조사하진 않을 거니까 어디에 맡긴다. 표준지니까 표준지니까 감정평가법인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 주택일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고 토지일 때는 이거 감정평가 법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라고 나왔네 반드시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근데 작년까지는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뒤에 단 이럴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는 라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던 문제죠 반드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이지만 집값 변동률이 적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감정평가 범인내에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반드시가 틀린 거죠 자두 번째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는 자 집원, 가격, 가격, 집원, 면적과 형상, 형뭐 면적당 가격, 면적과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건뭐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울 수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건 여기에 연면적, 사용 승인이 있으면 틀리는 거 없으면 맞았다 봐도 괜찮아요 나머지 지문을 한번 보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연면적과 이 연면적과 사용 승인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건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주택에 대한 내용이 하죠 토준 지니까 내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만 확인 하고 이런 게 없네 그럼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3번 보죠 자 국장 나왔는데 국장은 표준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 매년 공시기준 현재 숙정 가격을 적정 가격을 조사한 장하고 자 보니까 국장이 하는 거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중앙이라고 나와야 돼. 중앙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의 타당성을 검토 받는다. 중앙의 심의를 거친다. 자, 4번에 보니까 국장 나왔고, 표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주택을, 주택 나왔어요. 그럼 국장이 직접 조사하진 않을 거니까 누구에게 의뢰하냐면, 주택일 경우는 어디에?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는 토지일 때, 표준질 감정평가할 때 의뢰하는 거고 주택을 의뢰하는 곳은 어디? 한국부동산원이죠 또는 틀렸고 좀 어렵게 나온 거죠 작정한 거낸 거예요 틀려도 괜찮았는데 자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 지문이 1번, 2번, 4번 얘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일단은 이건 기억해놔야죠 자 1번과 4번 한번 봐봐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국장이 정하는 게 표준인데 표준인데 토지는 어디에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고 주택은 어디에게 한국 부동산을 의뢰한다 이거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둘 이상인데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외우면 너무 좋지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좋은데 다 외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다 외우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면적 사용 승인은 주택에만 대한 내용이지 토지에는 관련이 없다. 이걸 딱 정해놔야 우리 문제를 딱 보자마자 땡큐 할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그건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될 문제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작년에는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웠고 이건 어려운 문제에 해당됐어요. 난이도 최고에 해당되는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는 틀려도 괜찮았지만 쉬운 문제는 좀 풀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쉽게 나오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음. 치질? 치질? 치질? 치질? 치질? 치질? 치질? 치질은 잘 모르겠어요 저 고민해 봐야 되겠어 육질을 얘기할 때치질 치질. 어, 네, 주룩 주룩 주룩 치질 주룩 주룩 육칠 주룩 치질 일단 좀 생각해볼게요. 네, 생각해볼게.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우리 공부했었고 어, 메가랜드 기출문제집에 보면 11문제가 있으니까 11문제 거의 제가 다뤄줬어요. 이거 정도 다시 한번 쭉, 다시 한번 스스로 오늘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연결시켰던 것처럼 잘 풀리는지 확인하시면 아마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하실 때딱 보자마자 어 땡큐 땡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한 문제의 보너스로 마지막 보통 40, 40번에 나오는 거죠 자잘풀수 있을 거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심기일전하고 계속 심기일전은 계속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바쁜 상황이 있으면 조금 건너뛰기도 할 거고 이제 격주에 한 번씩 하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어, 스케줄을 조정할 거고 앞으로 좀 어려운 단원 때마다 배웠던 단원 또 다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단원 때마다 계속 심기일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도 강의로 열심히 여러분 격려할게요 고생하셨고 전 다음에 또 심기일전 아홉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